안녕하세요. 벼리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 성암다육농원. 성암다육농원에서 천원의 행복을 함께 맛보실까요? 함께 가보세요. 예쁜 다육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끝까지 함께 가요. 환엽송록이랍니다. 환엽송록. 어쩌면 이렇게 터질 것 같이 통통할까. 오, 저도 오늘 환엽송록은 저들 집에 없어요. 환엽송록. 두 포트 사다가 합식을 해야겠습니다. 오, 너무 이쁘다. 환엽송록. 오늘 저도 두 포트 할까? 세 포트를 할까?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세 포트를 합식하면 정말 예쁠 것 같다. 세 포트 사서 합식을 해놓으면 정말 3천원이잖아요3천원으로 귀한 작품이 하나 탄생하겠네. 예쁘다. 십자성이랍니다 십자성이 3년 정도 키우면 꽃이 정말 예쁘다네요 지금 옆에 지나가던 유치님이 십자성이 꽃 피면 예쁘다고 소개를 해주고 가셨답니다 십자성은 뭐를 닮았을까요? 뭘 하라고 해야할까? 층층이 있는 탑처럼 생겼다고 해야할까? 십자성이랍니다 천원이고요 정말 예쁘죠 부영. 부영 구경 한번 해보세요. 아, 부영 이쁘다. 보송보송한 솜털이 가득 차 있으면서 가운데는 초록초록 빨간색이 너무나 예쁘게 물들어있는 부영이랍니다. 부영 부용 너무 예쁘죠? 아, 예쁘다. 손을 들고 이렇게 예쁜 것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행복이죠. 아 예뻐요 예뻐요. 치설송이랍니다치설송아 예쁘다. 초록초록하면서 빨간 물이 들은 치설송 정말 예쁘죠. 천원을 들고 가서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예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너무나 예쁘다. 천원이랍니다. 천원의 행복이요. 천원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천원 들고 행복을 찾겠죠. 아, 예뻐라. 치설송이랍니다. 사비아나 로즈.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마음들은 사비아나 로즈를 사시면 정말 예쁘겠습니다 보라 보라하게 물이 들어있는 사비아나 로즈 쌍두입니다 쌍두가 천원이래요 가격이 너무나 착하죠 사비아나 로즈랍니다 천원이요 천원으로 행복하세요 털복숭이네, 엄마야 쌍둥이 털복숭이 세포사. 저도 이 세포사는 처음 봐요. 완전 털복숭이 세포사. 아, 천 원이랍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을까. 너무나 예뻐요. 세포사 천 원입니다. 올리브 랍니다. 아우 예쁘다. 어우 이렇게 예쁘네. 올리브. 잘 보이시나요? 올리브 천원이랍니다. 뒷면과 끝은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 앞면과 생장점은 초록초록하답니다. 아우 예쁘다. 정말 예쁘네. 올리브 천 원이랍니다. 알비 이쁘다. 아, 우리 곁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아, 많이 있다는 거참 좋은 일이네. 다육이를 키우려면 첫째 부담부터 가는데 천원 아이들 사다가 예쁘게 키우시면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식구들이 모두 다 행복해지겠죠. 아우 발디 천원. 예쁘다 예쁘답니다. 발디예요. 바위솔. 거미줄이 감긴 것 같이 정말 요상하게 생긴 바위솔. 바위솔 천원이랍니다. 아, 예쁘다. 50 영억 천원 인데요. 야, 이거는 뭐라 할까? 우 리가 옛날 에 영화 에서, 받는 수정궁 수 정이 쑥쑥 솟아 올라, 올라왔 는것같은50영억 야. 수정궁 같아요 수정궁 아그 무슨 영화인지 생각이 안 나네 수정궁 같아요 수정궁 오 심영옥 너무 예쁘죠 오 심영옥이랍니다 접기성 기 성을 세포트를 합식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나 빨갛고 예쁜 작품이 나오겠죠. 아 예쁘다 적기성 천안이랍니다 적기성 아,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네. 야 적기성은 어떻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우, 너무 예쁘다. 자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적기성적기성이랍니다 도로변이라서 차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많이 시끄러워요. 양해해서 들어주세요. 을려심이랍니다. 을려심. 손톱 끝만 빨갛게 물이 드는 을려심. 목대로 많이 자란답니다. 목대로 뻗어나가면 정말 예쁜 을려심. 이야, 일 을려심. 천 원이랍니다. 다육이를 키우는 맘들은, 기지하는 다 가지고 있죠. 끝이 빨갛게 물이 들면서 물이 들면 붉은색으로 너무나 예뻐요. 초록하고 연두하면서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레티지아. 꼬불꼬불한 뽀불 특엽 옥접 특엽 옥적. 예쁘답니다. 특엽 옥접 천원이에요특겨복저 멘도사 멘도사 천원 동글동글하니 정말 잘 자라요 입꼬지도 정말 잘, 잘 된답니다 입꼬지도 잘 되고 정말 잘 자라는 멘도사 천원이랍니다. 멘도사 천 원요. 이 정말 천 원의 행복이죠. 네비나 예뻐요. 여기 나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비나. 이야, 자구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 오, 따글따글 따글 철화가 되려나. 어쩐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지? 네비나. 손톱 끝이 빼쪽하고 빨가면서. 예쁜 메비 메비나 메비나 천원이에요 몬들라타 몬들라타 천원이랍니다 가장자리에 빨간 선을 두르고 있는 몬들라타 아 예쁘다 천원의 행복입니다 천원요 야 yeah. 장미꽃을 닮았어요 꼭 장미꽃 같다 정리야 장미꽃 같죠? 장미꽃을 닮았어 정리야 장미꽃을 닮았어요 정리야 천원이랍니다 정리야 천원이랍니다 어우 예쁘다 꼭 장미꽃 같아요 빛이 흐리되 연두연두한 빛이 흐리대 비치후리대 비치후리대랍니다 다육이를 키우시는 마음들은 비치후리대는 하나씩 봐가지고 계세요 비치후리대랍니다 비치후리대 예쁘다 비치후리대랍니다 골드 청금장 골드 청금장 골드 청금장 입장에 점을 찍어놓은 것 같은 정말 특색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 골드 청금장, 골드 청금장 천원이랍니다. 천원으로 이렇게 큰 아이를 바로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것. 정말 수고하신 농부님들의 수고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아이를 천연에 키울 수 있을까요? 실생으로 키운다 해도 그렇고 입꼬지로 키운다 해도 여기까지 키우려면 정말 귀한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을 거쳐야 이런 아이가 탄생하겠죠. 아란타랍니다. 아란타. 초록초록한 빵빠에 빵빠레 빵빠바바빵빠레 빵빠레 울려라 빵빠레 빵빠레랍니다, 빵빠레 빵빠레랍니다 빵빠레 천원 싸다 값이 너무 싸아 이런 아이들을 천원에 살수 있어요 오세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셔서 어 예쁜 거 마음에 드는 거 많이 골라 가세요 애심. 얼려심하고, 얼려심하고 너무나 닮았는 애심. 아, 저도 얼려심은 있는데, 애심은 없어요. 오늘 갈때 저도 애심을 한 포트 사가지고 가야겠어요. 애심. 끝이 빨갛게 물드르는 얼려심을 정말 많이 닮았는데, 얼려심하고 또 다른 애심. 애심이랍니다천 원이고요. 광물봉랑. 광울복람. 광물봉랑이 햇빛에 따을따글 묵으면 잎이 동글동글해진답니다. 잎이 동글동글해지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번 보셔요, 전체적으로. 랍니다. 아, 예쁘다. 방울복랑. 자구도 많이 내고 있네. 어, 여기도 자구. 오, 그실에서 자구가 많다. 방울복랑이랍니다. 미아포 보도리. 정말 이름도 신기한 아이들이죠. 점점 많이 나오네. 미야코 거돌이랍니다. 우리가 치는 거돌이가 아니구요 미야코 거돌이. 아 예쁘게 생겼어요. 보세요. 예, 예쁘게 생겼죠. 천 원이요. 미야코 거돌이 천 원. 얘는 선인장인데요. 하얀. 가시가 아, 정말 이렇게 많이 나왔네 근데 보기는 너무 예뻐요 근데 가시라 예쁜 거하고 다르겠죠 미니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을까? 크크 <웃음> 펜댄스 여러 포트 사서 합식하면 너무 예뻐요. 저희 집에도 펜댄스가 있는데요. 등근 화분에다가 좀 많이 커요. 거기에 세포트네포트 합식을 했는데 정말 이쁘답니다. 펜댄스예리예리하면서도 너무나 예뻐. 펜댄스랍니다 화재 화재 그대로 화재 불타는 것 같아요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화재 물이 들기 전에는 이렇게 초록초록 하다가 빨간물이 들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화재 예쁘죠 화재 염자가 집에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염자를 많이 키우죠 그런데 가장자리 한번 보셔요 어떻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을까 속에는 초록초록하고 가장자리는 빨갛게 물들어있는 염자 꽃이 피가 나비가 날아다니는것 같죠 염자 라즈베리 쌍두. 쌍두인데 천원. 저도 집에서 입꼬지를 많이 하지만 이런 아이들 하나 들여가면 정말 쉬운 걸 입꼬지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크기까지 입꼬지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굴고 정도 성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고 있답니다. 리틀 장미 장미를 닮았나요? 리틀 장미랍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리틀 장미 야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네 장미를 닮았나요? 리틀 장미랍니다. 리틀 장미요. 금사황 금사황 금사황이랍니다. 와 솜털이 너무 많네. 솜털이 보송보송보송하니 금사황 솜털 보이시죠? 금사황 와 솜털 금사황이랍니다. 금사황 몰락코 색감이 독특하죠? 몰락코 예쁘죠? 몰락코 저희 집에도 있답니다. 이거보다 훨씬 크죠? 몰락코 아, 색감이 독특해 초콜릿색이라 해야 할까? 아, 무슨 색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몰라고 블루빈스 저도 블루빈스는 처음 봐요 오, 근데 너무 이쁘다 그만한 잎들이 너무 예뻐. 블루빈스. 어, 블루빈스. 손봐요. 근데 너무 예뻐요. 핑크루비. 색감 너무 예쁘다. 피멍이 들었는 것 같은 붉은색. 핑크루비 아 이쁘다 이거 저도 하나 사가야겠어요 우리 집에 없어요 핑크루비 아 이쁘다 핑크루비 저도 오늘 하나 하나 이 데려갈래요 핑크루비 봉민동 봉굴 미인종류는 크면 잎이 동굴동굴해진답니다 특별히 미인종류만을 좋아하는 다육맘들이 계세요 동굴동굴 색감이 이쁜 엉미인 어, 천원의 행복 피어리스 천원 참 대단하죠 천원 주고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살수 있을까 값이 참 착합니다 피어리스 천원 까라솔 초록초록하면서 가장자리가 빨갛게 물들어있는 까라솔 연두연두하고 섞여서 너무 예쁘죠? 근데 까라솔은 생장점 보이시죠? 생장점에 꼬집기를 하면 생장점에서 두 개, 세개 이렇게 로제트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조금 풍성한 풍성, 어, 것 같아도 그렇게 두 개, 세 개가 생장점에서 꼬집기를 해서 나오면 정말 예뻐요. 풍성해지고요. 아주 예쁘답니다 용월 용월 제주도에는요 용월아제가 있어요 용월아제 제주도에는 용월아제가 있는데요 집에 문또 들어오는 대문 또 담장 청! 용월로, 전부 용월로 뒤덮여 있는 용월 아재가 있어요. 정말 예쁘답니다. 용월은 추울 때 추위에도 강하고 아주 얘는 잘 자라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사랑합니다.